네, 피아 어. 잠시만요.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캐스터 강철입니다 지금부터 ATB 3X3 고교농구 최강자전. 이제 본격적으로 어, 격투기로 치면 뭔가 그 메인 이벤트라고 할수 있는 진짜 알짜배기 경기를 양쪽의 특별 해설위원들과 함께하겠습니다. 박강재 해설위원, 그리고 BJ 핫세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네. 아니 평소에 그 어, 스포츠나 이런 것들을 어, 많이 좀 즐겨본다고 전화를 받았거든요. 좀 어떠세요? 아 예, 그쵸, 그쵸. 그, 저, 저는 이제 농구를 이제 슬램덩크로 처음 접하고 슬램덩크? 네, 그 명언 왼손은 거들뿐과 난 아직 그 포기하지 않았다 아, 그런 어떤 네. 농구 용어, 레이업슛 이런 거 이제 만화로 배우면서 농구에 네. 대한 관심을 점차 길러갔었죠, 네 오, 그렇군요 네네네 네, 아니 프로 농구선 수신이잖아요 네. 왼손은 거들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거 진짜 잘못된 거죠 <웃음> 네, <웃음> 네. 마, 만화가 사람들을 이렇게 잘못 인식을 시켜준 거잖아요 어 이게 보통 일반인들은 네. 농구계의 명언이라고 오네 어, 네. 네. 왼손이 거들면 안 돼요 같이 해야 돼요 <웃음> 양손을 네. 다 같이. 네네. 어쨌든 양손을 다 같이 쓰면 좋다라고 네. 네. 네. 네. 네. 좀 정리를 해드리고요. 네. 어, 고교농구 최강자전 오늘 몇 경기가 펼쳐지고 어느 팀과 어느 팀이 좀 경기를 붙는지 어, 그래픽을 통해서 좀 정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스렉스 어, 3 같은 경우는 이제 일 경기를 준비를 하고 있는데 고교 최강자전이에요. 네. 말 그대로 진짜 그타짜들 잘하는 네. 사람들만 다 데리고 나왔습니다. 네. 그리고 고등학교 재학생 선수들 네 명이 한 팀으로 돼서 어, 5월 5일에 예선을 거쳤고 이제 본선에는 총 여섯 개 팀이 참가를 했고요. 아무래도 이제 200만 원 상당의 현물 음. 지급이라고 하는데 이제 고등학교 선수들한테는 이런 현물이나 이런 것도 굉장히 조금 예, 중요하거든요. 그쵸, 그쵸. 만약에 오늘 방송 끝나고 200만 원 상당의 현물이 나온다. 네. 아, 어떻게 좀 사용하시겠습니까? 아 저는 그걸 이제 저축해야죠. 저축해서 아 이제. 저축으로 네, 저축해서 이제 모아야죠. 네. 알겠습니다. 뭔가가 나올 줄 알았는데. <웃음> 아, <드리쳐서 웃음> 현물인데 되나? 이걸 저축을. 아, 현물? 네. 현금이 아. 아니에요. 현금이 아니에요. 그럼 아니라. 저는 그걸 당근 마켓에 팔아서 별풍선으로 다시. <웃음> <웃음> 저또 아프리카 BJ가 또 직업이다 보니까. 네. 아이, 네. 뭐. 아니, 근데 사실 그런 거 되게 중요하잖아요. 네. 그렇죠. 어, 네. 네. 그죠그죠 네. 자, 첫 번째 경기는 이제. 아카데미와 엔드원의 경기부터 케페우스 A와 케페우스 그러니까 B라고 명칭을 할게요. 네. 같은 팀이래요. 어. 그리고 팀 퍼스트, CBSK, 엔드원 그리고 거기서 A조 1위팀, B조 1위팀 이렇게 두 팀만이 마지막 결승 무대에서 우승을 두고 다투는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네. 3대3 농구나 이런 거좀본 적이 좀 있으세요? 어떠세요? 아, 저는 사실 오늘 이것 때문에 3대3 농구를 찾아봤는데 굉장히 네. 그 공수 전환도 빠르고 네. 농구를 처음 접하시는 분들은 굉장히 재밌게 볼수 있는 게임 같더라고요. 엄청 그래서. 빠르죠? 네. 네. 빠르고 시간도. 정말 짧고 약간 좀 농구 에기스 같은 느낌? 오, 에기스 네. 네, 그런 예. 느낌을 받았습니다. 오, 어, 네. 액기스 좋은데요, 에기스 네. 예. 뭔가 대본인 듯이 지금 준비해온 멘트. <웃음> 같은... <웃음> 아니에요. 아, 두 분이 너무 잘하시는 <웃음> 분이니까 제가 너무 떨려서 좀 준비를 아유. 하긴 했는데. 네. 아유, 아니에요. 네. 그냥 보고 듣고 느끼는 그대로를 그냥 말씀을 해주시면 됩니다. 네. 네. 네. 아, 이제 첫 번째 경기가 시작이 됐고요. 아카데미 선수들이 먼저 이제 득점 포를 네. 가동을 했습니다. 지금 BJ 하세님이 이야기해 주신 대로 지금 되게 빠르죠, 네. 시작과 동시에. 3대3의 매력인 것 같아요. 뭐 네. 공수 전환도 빠르고, 그리고 몸싸움도 어느 정도는 이제 허용이 되는 부분들이 3대3의 가장 큰 매력이지 않나요. 음. 그렇죠. 제가 또 3대3 선수를 하고 있기 때문에. 오, 오. 네. 외곽에서 멋진 득점 만들어졌고요. 음. 아, 터프해요. 네. 지금은 이제 트레블링 바이올레이션이 나왔습니다. 뭐 농구의 가장 큰 매력 중의 하나가 몸싸움이 어느 정도 허용된다는 건데, 특히나 이제 3대 3은 좀더 약간은 거칠게 하지 않나. 음. 그래서 더 매력적인 것 같아요. 네. 실제로 좀 농구를 해보셨어요? 좀 어떠세요? 아니요, 해볼 경험은 없었는데, 오락실 농구라도. 아예 그건 해봤죠 이제 꼴대 네. 맞춘. 근데 제가 아까 전에 해봤는데, 이게 레이업슛도 굉장히 어렵더라고요. 보기에는. 네. 쉬워 보이죠 네 뭔가. 보이데 <웃음> <웃음> 자, 스틸 성공했고요. 다시 레이업 성공까지. 3대2의 스코어. 지금 앤드워는 연속 실책을 기... 네. 범하고 있습니다. 오오오 네. 예. 개인기가 좋네요. 네. 네. 어때요? 딱 보니까 어때요? 멋있어요. 네. 라인 근처에서 어렵게 살려냈고요 오 아, 아깝네요 아 반칙입니다 농구라는 스포츠가 되게 흐름을 중요시 여기기 때문에 저는 가장 중요한 게 턴오버 개수를 줄이는 게 진짜 중요한 것 같아요 상대에게 기회를 많이 주기 때문에 턴오버를 음. 최대한 안 하는 게좀 농구로서는 흐름을 이기고 있는 팀이 가져올 수 있는 게 가장 큰게 저는 장점은 터너버 줄이는 거 음, 네. 그렇죠. 네. 이게 이제 어, 실책 같은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네, 쉽게 네. 얘기해서 실수. 네. 그래서 음. 이제 뭐 유튜브라든지 뭐 라이브 방송 그 핫세님도 많이 하시잖아요. 네. 뭔가 바, 방송 실수나 뭐 사고 같은 거 없었어요? 아 그런 건 있죠. 뭐 돌발적으로 그 시청자가 찾아온다거나 어. 뭐. 어. 방송 왔는데. 어, 예, 예. 오. 그런 사건 사고들은 좀 많죠. 네. <웃음> 이름은 왜 하세? 아 제가 그 올리비 하세. 아, <웃음> 아 올리비 하세. 예. 닮았다는 건 아니죠? 아니요, 닮았다고 해. 아. 아니 그런 거였구나. 너무해요. 네. <웃음> <웃음> 아저 강자님을 보고 잘생겼다 생각했는데, 아그 아, 생각을 철회하겠습니다. <웃음> 어, 빠른 의견 처리. 네. 예. 아니, 또, 지금 긴장하고 계시는 것 같아서 제가 농담을 아, 한 얘기였죠. 예. 아또 이렇게 속 기쁜 남자인데, 네. 예. 네. 내년에 이제 결혼하실 분을 이제 찾으신다고 <웃음> 하시요 <하셔서>. 아. <웃음> 아. 아, 근데 아. 실물이 훨씬 더 나오세요. 아유, 네. 그럼 카메라에 그렇게 별로였어요? <웃음> 예. 아. 자, 두분 이제 진정하시고요. 네. 네, 네, 네. 네. 자, 네. 7대2의 스코어입니다. 네. 네. 자, 안쪽 돌파하면서, 음. 네. 이런 실책들을 조금 줄여야 하는 네. 앤드원이고 한 차례 또 선수를 바꿔주면서 네. 분위기 반전을 꾀하고 있습니다. 앤드원 선수들이 지금 뭔가 분위기가 약간은 의기소침해 있어요. 지금 뭐 네. 긴장을 한 건지 모르겠는데 좀 분위기를 바꿀 필요는 있을 것 같아요. 네. 지금은 수비 성공했고요. 어, 빠르게 올라갑니다. 약간 길었습니다. 아... 저런 슛이 들어가주면 정말 분위기 반전에 도움이 많이 되는 거죠. 아, 그럼요. 어우, 이번엔 반칙. 이게 농구도 멘탈이 되게 중요할 것 같아요. 이렇게 네. 점수차가 벌어지면 점점 더 멘탈이 좀 떨어지면. 네. 흔히 이제 그 수건 던진다 그러죠? 아. 네, 이제 그 경기를 아예 포기해버리는. 음. 그런 경우도 종종 있긴 한데. 포기는 하면 안 되죠. 네. 포기는 배추 쓸 때나 쓰는 말이라서. 오마이갓. Oh 설마 했다. 진짜 나올 <웃음> 때 <마음이 웃음> <했다. 웃음> 설마 했겠다. 아, 아, 네. 예. 죄송합니다. <웃음> 아재 나이라서 아재 네. 개그를 워낙 좋아해서. 음. 그... 결혼을 왜못 하셨는지 약간은 알것 같긴 한데... <웃음> <웃음> 아니 농담입니다 농담입니다 차능님은 결혼하셨어요? 아 아닙니다 저도 지금 예. 아 미혼입니다 두분다옷 탔으면서 왜 결혼 못했는지 알것같아고 <웃음> <웃음> 극딜을 <극디를> 왜... <웃음> 아니 저희는 이제... 아, 아 예. 방송이라서 지금 제가 존댓말 하고 있죠 <웃음> 너 이거 이따가 예. 벗고 봐 <웃음> 헤드셋 빼면 아 네. 바로 이제 굽신굽신 네. 예. 지금부터 멋진 돌파 이후에 또 끝까지 네. 집중력을 발휘했던 임근호 선수였고요. 네, 교체돼서 들어온 선수죠. 네. 네, 교체되어서 들어온 선수가 저렇게 해준다면 정말 분위기 반전을 꾀할 수 있기 때문에. 네. 네. 그럼요. 추가 자유투 성공시키는 임근호 선수입니다. 7대 4의 스코어. 라인을 밟았습니다. 아 카데미 선수들이 대체적으로 신장이랑 다 좋네요. 네. 그렇죠. 네. 네. 어 열렸어요. 아 짧았습니다. 뭐 아까도 얘기했지만 신장을 무시를 할 수는 없더라고요. 네. 그럼요. 신장이 아무래도 큰 사람들이 유리한 스포츠기 때문에. 네. 네. 어우 개인기가 좋은데요. 네. 네. 천위 선수거든요. 네. 지금 여기 2번 천위 선수 있잖아요. 네. 이 개인기를 가지고 있는 선수가 어 초등학교 때부터 중학교 2학년 때까지 축구 선수였대요. 오. 우와 신기하죠. 계속 우와. 축구를 하는 게 <웃음> <웃음> <웃음> <웃음> <웃음> <웃음> 아니 <웃음> 아니 아니 예 아니 뭐 충분히 어. 잘하는데. 네. 아 그럼요 그럴 수 있죠. 네. 네. 예. 그런데 아, 축구를 하다가 농구로 전환했다는 게좀 신선하네요. 신선하죠. 네. 네. 아. 추가자유투 실패 그러나 리바운드를 가져왔고요. 2점은 그 안들어갑니다. 네. 외곽에서 열렸어요. 약간 길었습니다. 다시 골 밑. 어렵게 득점 성공. 저는 3대3이 2점 슛이 굉장히 진짜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럼요. 사실 원래 5대5 경기에서는 3점 2점이지만 여기서는 2점 1점이기 때문에 이게 네. 진짜 더 크게 작용을 하기 때문에 두배예요두배 네. 2배. 네. 좀 시도 확률을 높이는 게 진짜 팀 승리에 좀 지름길이지 않을 까예 음. 그렇죠. 어 머리서 올라갑니다. 빗나갑니다아 라인을 밟았죠. 이게 그 핫세님이 조금 더 편하게 이해를 하기 위해서는 약간 그 별풍선을 예를 들어서 네. 100개, 100개를 받는다고 쳐요. 네. 한번 넣으면. 네. 근데 한번 넣을 때 별풍이 200개씩 오는 거랑 100개씩 오는 거랑. 네, 200개가 네. 더 좋죠. 200개가 훨씬 네. 낫죠. 네, 그렇죠. 너무 쉽게 설. <웃음> 아니, 그래요. 예, 하여 이제 라이브 방송 하시니까. 네. 눈높이 맞춤형으로 <웃음> 네. 이해가 아주 쏙쏙 됐습니다. <웃음> 네. 자, 11대 5의 스코어. 오 오. 예. 네. 어, 저런 이 리듬이 사실 나오기가 쉽지 않은데. 네. 어, 축구를 하기에는 좀 아깝네요, 진짜. 네. 네, 농구를 훨씬 잘하기 때문에 축구를 잘 관뒀네요. 네. 자, 일단 천희 선수의 리바운드 외곽으로 나옵니다. 방향 꺾으면서 골밑 성공! 어. 아, 확실히 이게 바카데미 선수들이 뭐 돌아가면서 득점을 네. 만들어주네요. 지금은 손 맞고 벗어났습니다. 아, 여기 시청자분이 마스크 쓰고 해서 체력 소모가 너무 힘들 것 같다고. 그렇죠. 그렇죠. 실제 선수들 같은 경우는 이제 마스크 쓰고 하면 호흡이 더 어렵기도 하고. 네. 예. 저희도 그렇죠. 저희도 지금 말하는 것도 이거 마스크 쓰고 하는 게 힘든데 그걸 네. 뛰고 음. 마스크를 쓰고 뛴다는 거 자체가 진짜 힘든 거죠. 음. 아, 어렵죠. 네, 저도 전 아이 때는 다 했어요. <웃음> 하하 떼는 바야 프로, 몇년 전입니까? 아, 어... 저 친구들 그렇죠. 나이로 돌아가려면 제가 20년도 더 넘어가야 되는.. 네. 이제 아프리카에서는 소위 말해서 라떼는 드립이거든요. 네. 아, 라떼 라떼는, 라떼는. 드립. 아. 그래서 제가 지금 라떼 마시고 있잖아요. Oh my God. 아. <웃음> <웃음> 오 마이 갓! 아! 오! 오케이! 음. 네, 알겠습니다. 오케이, 네. 네. 아뭐 재밌네요. 아이 예. 예. 예. 아, 그리고 아까 지금 잠깐 이 채팅창을 보니까 네. 아뭐 해설자님 뭐 불꽃들이 뭐막 이러면서 막 네. <웃음> 예, 이런 이야기가 있었거든요. 네. 예. 아, 근데 오히려 두 분이 이렇게 편하게 해주시니까 보시는 시청자분들도 편하게 농구를 시청할 수 있는 것 같아요. 저는 어? 진짜 더 편하게 했으면 좋겠어요. 이런 아, 해설 같은 것도 <웃음> 네. 좀 누워서 한다든지. <웃음> 아, 눕방. 네. 네. 어, 신선하다. 아, 네. 그죠, 신선하죠. 네. 편하게. 아, 눕, 눕중계. 네. 어, 눕중계 괜찮다. 어. 오. 과자도 먹으면서. 좀. 네. <웃음> 아, 어. 좋습니다. 굉장히 욕먹을 짓을 제가 하고 있네. <웃음> 네. 아니, 근데 때로는 또 편하게 하는 게좋잖아요 네. 어, 네. 어, 그렇죠. 편하게 하면은 더 자연스럽게 뭐 말도 다잘 나오고. 그렇죠. 어. 네. 너무 딱딱한 거는 좀 사실. 요즘 트렌드에도 안 맞는 음, 것 같잖아요. 네. 아니 근데 하 쌤님도 지금 지금 첫 경기 하고 있지만 뭐뭐 네. 뭐 멘트라든지 그런 뭐 음성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워낙에 네, 네. 잘 하시니까 네. 전혀 사실 위화감이 전혀 없어서 네, 네. 네. 저는 오늘 그냥 두분만 믿고 가겠습니다. 네. 저는 아, 저희... 네. 이제부터 말안 하는 걸로 할게. 요아 왜요? <웃음> <웃음> 네. 아니 근데 실제로 그 영화 캐릭터에서 좀 말이 없으세요? 네, 네 아, 알아요. 네. 네. 그쵸? 근육 근육. 어. 뒤에서 되게 그 인상 쓰고 포스 이렇게 딱 이렇게 있다가 어, 이렇게 어, 그래도 끌... 대사 있으시잖아요 프로틴 네, 네. 아, 감사합니다 제 네. 얼마 안된 대사를 기억해 줘서아네 프로틴이랑 한 마디 더 있어요 먹을 네. 거아 먹을 거, 먹... 아, 먹을 거. <웃음> <웃음> 아. 시청자분들은 모르시겠는데 그 스위트홈이라고 굉장히 아그 유명한 넷플릭스 거기에서 그럼요. 그 근육괴물 분장을 하시고서는 광재님이 나오셨어요 네. 프로틴 괴물 네그 네. 네. 네. 네. 4시간 동안 분장하셨다고 아, <웃음> 4시간은 아닌데 네. 네. 아니요? 네한 2시간 정도 아. 어 2시간 누가 이렇게 뻥튀기를 아? 방송에 그렇게 나왔던데? 아 그래요? 네한 2시간 정도 분장하는 거 같아요 음. 그리고 이제 분장 지우는 것도 한 1시간 넘게 걸리고 음. 음. 그럼 뭐 어찌저찌 이렇게 좀 하고 4시간. 하면 4시간 정도 되네요? 제가 넷플릭스의 아들이죠. 오, 그렇군요. 또 예. 킹덤2. 도 제가 나중에 오. 좀비로. 경비요? 좀비. 좀비. 아 좀비. 아 죄송합니다. <웃음> 경비로 나온다는. <웃음> <웃음> 킹덤에서 경비로 나온다는 거죠. <웃음> 아니 조선시대에 아니, 아니. 무슨 경비를. 아니 그러니까, 아니 그러니까 포졸 포졸. 아. 포졸로 아. 합시다. 예. 예. 좀비로 잘. 나왔습니다. 예, 좀비. 알겠습니다. <웃음> 자 18대 6의 스코어입니다. 어, 근데 이 정도면 약간 승기를 바카데미에 뺏긴 거 아닌가요? 약간 멘탈적으로도 약간 흐름나? 이 네, 음. 지금 엔도원 선수들이 좀 뭔가 포기한 건 아니지만 조금 네. 뭔가 자신감 없이 플레이를 하다 보니까 점수 차이가 많이 벌어지는 것 같아요. 네. 아무래도 이제 여기 보시면 8.5초 남았잖아요. 시간이 너무 부족해요. 네. 지금 저 점수 차이를 따라가기 위해서 시간이 조금 촉박하다 보니까 네. 아무래도 이제 첫 경기 같은 경우는 이제 바카데미 쪽으로 많이 기울지 않았나. 세기포 네. 어, 어, 박아버리네요. 네. 자 이렇게 1쿼터 어, 첫 경기 마감됐습니다. 네. 20대 6으로 어, 바카데미가 첫 번째 경기에서 승리를 가져갔습니다. 네, 점수 차이가 그래도 3대상 경기층으로는 조금 차이가 많이 났기 때문에 조금 어떻게 보면은 엔드원 입장에서는 좀 많이 아쉬울 것 같아요. 음, 음. 그렇죠. 네. 첫 경기 보시니까 좀 어떠셨어요? 근데, 네. 생각보다 흐름이 굉장히 빠르네요. 어, 많이 빠르죠. 네, 시간이 굉장히 금방 갔어요. 네. 자, 일단 첫 번째 경기, 이렇게 박카데미가 승리를 가져갔고요. 저희는 잠시 후에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ATV 고교 최강자전 이제 두 번째 경기로 이어지겠습니다. 앞서 이제 그대상트 어, 광고가 나올 때 우리 그박강제 선수의 어떤 그런 모습이나 이런 게좀 나왔었거든요. 네. 하세 님이 보시기에 좀 어떠셨어요? 아니 근데 농구 그 선수분들 네. 이렇게 막 농구하는 그런 멋있는 장면에서 뒤에서 네. 아무것도 안 하고 팔짱 끼시고 저는 그래서 아니 망부석인가? <웃음> 제가 팀의 감독이기도 해서요. 아 약간 감독 포스로 서 있었던 거죠. 아, 그렇죠. 감독으로. 예. 아, 아니 그그 그 출신 대학교가 좀 그렇습니다. 어? 예, 꼰대라고. 아, <웃음> 아니, 농담이에요, 농담이요. <웃음> 아, 괜찮아요. 어, 예. 재밌네, 이 아, 아니, 제 고등학교 선배님이라서. 아. 어, 두분 오늘 방송 끝나고 선전하시는 거아니죠 아, 아, 아 아닙니다, 아니죠. 네네. 네. 네, 네. 네. 아. 제가 바로 무릎 꿇어야죠. 아. 저는 그런 꼰대 마인드는 아니었어요. 아. <웃음> 아. 자, 이제 같은 팀 동료들끼리의 맞대결입니다. 케페우스와 네. 케페우스 A의 경기. 네. 뭐 동료라고 해서 절대 뭐 승부의 세계에서는 그런 거 없죠. 네. 그럼요. 네. 자 외곽에서 열렸어요. 안 들어갑니다. 다시 탑으로 잘 줬습니다. 접했어 어떻게 보세요? 어, 페이크 썼다가 레이업 실수로 바로 이어지는 어, 거 네. 아닙니까? 어, 예. 오, 너무 좋은데요. 아, 어, 좋아요. 도전은 실패. 아무래도 이제 경기 초반에는 조금 몹이덜 풀렸을 수도 있기 때문에 양팀 모두 조금 야투를 좀 놓치고 있고요. 볼 보시죠. 어, 너무 좋은 패스. 어, 노룩. 그 와중에 노룩 패스. 보지 않고. 아, 어? 어 노룩. 실제로 농구에 그런 용어가 있나요? 노룩? 그 용어가 있습니다. 노룩. 아 예, 노룩 패스라고. 거기에 노룩패스도... 네. 와. 아까 하세님이 하셨던 그 망구석 드립 같은 거는 이제 노룩 드립이죠, 약간. <웃음> 훅 들어오는 드립이죠. 아 예, 약간 예. 그러니까 예측하지 네. 못하는. 당황하시더라고요, 그 <웃음> 말씀 드리시고 <들으시고>. 당황하지 않았는데요? <웃음> <웃음> 어, 저 끝나고 저 싫어할 것 같아요. 아니에요. 아니. <웃음> 어, 그 오늘 한 5분만 일찍 퇴근하세요. <웃음> 집이 어디시냐? 방길 <웃음> 어? 아, 조심하셔야 될 거예요. 이런 네. 거 하면 안 되잖아. 광재님이 지켜주신다는, 네. 네. 네. 지켜주신다는 거죠. 프로틴 네. 괴물이니까 지켜주신다는 거죠. 예. 아잘 막았다. 예. 네. 아, 네. 감사합니다. 안쪽 갑니다. 네. 리바운드 이후에 골밑에서 득점. 2대 1의 스코어. 어 빠른데요. 파울입니다. 아무래도 3대3이다 보니까 5대5보다는 공간이 좀 여유가 있기 때문에 그렇죠. 돌파를 잘하는 선수들이 되게 유리할 거야. 네. 네. 72번에 이선재 선수고요. 어. 백보드를 활용한 득점이었습니다. 그리고 외곽에서. 그오 좋아요. 네. 좋아요. 오우, 세레머니도 좋았습니다. 네, 세레머니까지오 좋아요. 패스만 잘 나갔으면 진짜 너무나 좋았을 텐데. 빠르게 돌파합니다. 레이업 벌렸어요. 블락샤. 공부하셨던 그블록 블락샤 블로킹. 예. 블락 아니고요. 네. 블로킹. 골밑에서 <웃음> 앤드원입니다 예. 아우 그냥 너무 매콤한 드립이라 어떻게 받아줘야 할지. <웃음> <웃음> 예. 아 어, 근데 두 팀은 그 형제 같은 팀이라고 하셨죠. 네. 어 근데. 형제는 아니고요 같은데. 네. 네, 네. 네. 아, 문과세요? <웃음> 아 아니 아 문과 아니죠. 아. <웃음> 체능이요 예 체능. 어예 체능이신데요. 아저 경영학과예요. 어. 아. <웃음> 나 진짜 경영학과인데. 아 진짜예요? 네. <웃음> 음. 어. 제가 마지막 경영학과거든요. 어. 이제 운동부는 무조건 체육과로 가는데. 어 그렇군요. 제가 마지막 경영. 예. 그러셨구나. 그 호랑이 담배 피던 시절이네요. <웃음> 네. <웃음> 자 레이업과 함께 반칙을 만들어냈습니다. 이 선수는 지금 이제 어, 소위 얘기하는 이제 왼손잡이 네. 왼백인데, 아 네. 지금은 잘 훈련하네요. 네. 정말 호리호리한 최고의 정말 돌파는 엄청 빠른 것 같아요. 네. 네. 되게 뭔가 쉽게 하는 것 같죠 네. 느낌이. 근데 여기 팀은 두 팀이 박빙이네요, 약간. 아까는 좀 약간 한쪽이 리드하는 음. 쪽이었는데. 네. 같은 팀이라서 좀 봐주면서 하는 것 같아요. 그렇죠. 네. <웃음> 예? <웃음> <웃음> 어, 아주 약간 당이 떨어져가지고 네. 약간. 네. 움직임이 굉장히 빠른 것 같아요, 아까보다. 네. 착각인가? 착각은 아닐 것 같아요, 네. 지금 굉장히 빨라졌어요, 네. 아무래도 여기. 이제 신장이 큰 선수들 같은 경우는 조금 더 이제 묵직하고 파워풀한 그런 느낌이 네. 조금 있고 호리호리하고 키가 좀 작은 선수들 같은 경우 대신에 엄청 빠르죠. 어, 네. 돌파하고 막 이런 네. 돌파력 어. 그렇죠. 네. 캐페우스 33번 선수 같은 경우는 피지컬이 엄청 좋거든요. 그래서 네. 저 몸을 활용할 필요가 좀 있을 것 같아요. 포스트업을 한다든지. 네. 네. 저 캐페우스 A팀의 33번 선수가 네. 어, 키가 이제 197cm입니다. 어, 저랑 똑같네요. 예, 김응호 선수고요. 네. 지금 딱 보기에도 굉장히 크죠? 네. 저는 사실 프로필에 95로 줄여놔가지고. 어, 예. 정확한 키는 9 7입니다 네. 아, 아 근데 왜왜 줄이셨어요? 배우 하려면 너무 크면 안 된다고 어 얘기를 들어가지고 예. 사실 양심껏 2cm 줄여놨거든요. 어. 네. 오. 자, 지금 돌파하는 과정에서 반칙입니다. 아무래도 이제 고등학교 1, 2학년, 3학년 이런 선수 들이면 한참 그 혈기왕성하고 네. 에너지가 넘칠 때이기 때문에 또 경기가 또 되게 격앙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네. 아 좋아요. 예. 아, 그만큼 생동감은 더 있는 것 같아요, 사실. 네. 워낙 몸이 제일 좋을 때라서. 부럽다. <웃음> <웃음> 아. 아유, 이 속마음이 그냥 말로 네. 나와버렸어. 끝에 세 글자만 들렸어요, 네. 부럽다. 네. 네. 거밑에서어피를 활용한 득점이었습니다. 김용호 선수가 포스트업이랑 좀 많이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사실 캐페우스, B. 캐페우스 B는 사실 신장이 그렇게 크진 않아서 네. 아무래도 좀 활용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네. 재밌는 댓글이나 이런 거 있어요? 아니요. 지금 다들 경기 보느라고 채팅을 안 치시는 것 같아요. 음... 네. 김선영 같은 선수가 뭔가 코트에 있다라는 댓글. 네. 아, 그래 예. 아, 마무리가 안습니잘 속였는데. 네. 마지막에 마무리가 안 됐습니다. 돌아서습니다. 이번에 실책. 6대 6의 스코어. 하세님이 이거 그 캐스터 역할 한번 해 보실래요? 네? <웃음> 그러니까 캐스터 역할이 뭐냐면 지금 네. 저 선수들이 저렇게 움직이잖아요. 네. 그리고 공이 라인 바깥으로 나갔잖아요. 네. 이런 것들을 그냥 이제 보이는 대로 설명해 주는 거예요. 네. 좋은 경험이 될 거예요. 자, 어. 한번 해보세요. 지금? <웃음> 아니 지금 하기 싫어가지고 넘기 아니, 아니 그러니까, 아니에요? 그러니까 아니, 아니, 왜 아니, 쉬는 것처럼 아니, 아니 이거를 아... 아니 왜? 재밌잖아요 왜? 이럴 때, 이럴 때 해보지 언제 해봐. 음, 네. 그것도 맞는 얘기긴 그럼요, 해. 그럼요. 네. 네. 아니 근데 이게 사실 캐스터 중계나 이런 게그 네. 라이브 방송이나 이런 거랑은 또 조금 느낌이 다를 거예요. 아그렇죠 네. 이거는... 음. 네. 캐스터의 가장 중요성은 오디오 비면 안 되는 거죠아요 어, 예. 네. 그렇죠. 어... 소위 얘기해서 그냥 맛 뜨면 안 된다. 아니 어, 예. 네. 저희도 이제 보이는 라디오 할 적에 오디오 3초 이상 비면 안 된다. 이렇게 네. 말은 하거든요. 네. 맛 뜨면은 뭐즙이라도 먹어야 되는 건지. 아, <웃음> 어... <웃음> 럼 <그럼> 많이 더우세요? <웃음> 아, <웃음> 아, 너무 더워가지고 실내가. 아 이제 힘껏 아하 미끄러지면서 저 저게 파울인가요? 네 그렇죠 아하. 그렇죠 오 좋아 예. 좋아 요 좋아 요아 아, 그래도 서로 같은 이제 팀이니까 네. 엉덩이를 두들겨 주면서 근데 농구할 때 엉덩이를 두들겨 주는 건 무슨 의미예요? 야 일종의 어, 이제 뭐 칭찬 그렇죠 네, 칭찬 칭찬해요. 격려 어이구 어이구 아팠어 약간 이런 느낌이에요? 우쭈쭈 느낌은 아니고요 <웃음> 네, 약간 이제 좀 네, 남자답게 어. 격려해 주는 그런 느낌. 아, 아 뭔가 해석하기가 다 다르구나. 그러니까 아. 농구를 보면 이렇게 상대방 팀 선수들이 이렇게 엉덩이 응. 쳐주시더라고요. 네. 그냥 뭐 칭찬의 의미인 것 같아요, 사실. 응. 여러 의미가 있죠. 칭찬, 네. 뭐, 그리고 뭐, 격려. 격려 그리고 네. 또 뭔가 이제, 파울을 조금 강하게 했을 때는 미안한, 미안하다. 네, 미안하다는 뜻으로 아 이렇게 하기도 하고. 아 네. 이게 그럼 약간 그런 거네요. 운전할 때 비상깜빡이 같은 그런 느낌이네요. 운전할 때그 이렇게 창문 열고 이렇게 손 드는 약간 네, 그런 거랑 비슷한 그럼 거죠. 뭐 미안하면 비상깜빡이 켜고, 네. 뭐 이런 거. 네. 그렇죠. 근데, 아, 저렇게, 어, 지금, 어, 34번 선수, 아, 패스 좋았고요 예, 그래가지고, 네. 네. 그래서, 어, 어, 슛을, 아, 뺏겼네요. 저런저런. 저런. <웃음> <웃음> 어, 어, 돌파하려, 와, 돌파하고 다시 뒤로 패스해서, 예, 돌파해서, 와, 저기 이제 노룩노룩 네. 노룩 패스한 거죠. 네. 네. 네. 아, 정말 정신은 없는데, 제 해설도 정신이 없어서, 죄송합니다. 네. 아니, 오디오는 확실히 안 비웠어요. 아, 네. 네. 네. 근데 두분다 어이, 두분다 어이가 없네. 어, 어머, <웃음> 어머 어머 어, 괜찮으신 죄송해요. 거? 어 너무 아, 죄송합니다. 아, 너무 경박스럽게 웃어. 카메라 여기 <웃음> 앞에 지금 방송 사거가 보시는 저저 감독 형씨 저, 저, 저 카메라로 카메라, 잡아야 되는 거 아니야? 카메라 아니에요? 각도가 나옵니까? 아, 어머. 아니 괜찮아 아, 진짜 아, 저렇게 넘어지시면은 아 지금 <웃음> 경기장에 WKBL 그 레전드 선수분들이 어, 있어. 지금 강영아. 강연... <웃음> 뒤로 완전히 어. 넘어지셨어요, 아예. 아유, 의자가 부러져서, 네. 예. 아, 그 와중에 또 동점을 만드는 캡페우스 B팀. 어우, 네. 잘하시네요. 네, 예, 잘하십니다, 예. 저는 저 기분을 알거든요. 사실 아까 와가지고 의자 하나 부러뜨렸거든요, 제가. 오, 진짜요? 네. 저는 근데 의자 많이 부러뜨려요. 예. 생각보다 많이 나가가지고, 제가. 네. 예. 근데... 저... <웃음> 저보다 적게 나올 <나갈> 텐데. 아, <웃음> 예. 어. 갑자기 의자가 어. 꽝 네. 하고 부러지는 바로 저희 네. 깜짝 놀랐습니다. 근데 두분 너무 깜짝 놀라면서 너무 웃으신 거 같아요. <웃음> <웃음> 음. 자, 팔팔 에스코어입니다. 네. 자, 코너에서 올라가죠. 인앤 아웃. 남의 불행은 저의 행복이죠. 범밑에서 <웃음> <웃음> 반칙입니다. 아, 정말 아, 근데 예, 뭐, 네. 네. 아, 네. 아 아니야 저 오디오 빌까봐 아무거나 날아 그래요? 그래. 예, 아 이거 라이브 애묘이죠 이런 게. 네, 그 예. 정말 현장에서. 오. 이트 성공. <웃음> 두 팀이 서로 전력을 잘 알아서 그런지 생각보다 점수는 좀 많이 안 나오고 있네요 그렇죠. 예, 경기 시간이 지금 1분밖에 남지 않았는데 양 팀도 지금 10점을 못 넘은 경기이기 때문에. <웃음> 네. 좀 득점은 저득점. 그렇죠. 로둘팀다 수비 위주로 좀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제가. 네. 지금은 이제 샤클락이 얼마 안 남았었는데 임예천 선수가 반칙을 범했고요. 네. 다시 공격권이 캐페우스 A팀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또 3대3의 장점이자 단점이라 하면은 파울 관리를 진짜 잘해야 되거든요. 네. 네. 파울 관리 못하면은 정말 그 파울 관리 못한 팀이 그냥 5대5 농구와 다르게 굉장히 불리하게 가요. 많이. 음, 그렇죠. 0개 이후부터는 뭐 투샷의 공격권까지 가기 때문에 펄 네. 네. 관리 잘하는 것도 뭐 능력이죠, 진짜. 어, 백보드를 맞히면서 네. 아 지금 라인 밟았네요. 네. 10대8의 스코어 이제 40여초로 남은 시간 줄어들고 있습니다. 뭐 아직 시간은 있으니까 케페우스 뭐 A팀은 무조건 2점 노릴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네. 네. 네. 일단 아, 한점 따라갑니다. 네. 이번 수비가 굉장히 중요할 것 같아요. 네. 자 외곽에서 오. 실책이에요. 그리고 두점 올라갑니다. 안 들어갔어요. 골 밑. 네. 성공. 오! 득점 엔도아 지금 칭을할때 파울이 나왔기 때문에 저게 네. 들어갔죠. 네. 그러면 10대 10에서 지금 33번의 응호 선수가 아. 저 자유투를 넣으면 이제 캐페우스 A가 앞서가요. 아. 같은 팀이라고 해서 절대 양보는 없네요. 그럼요. 네. 자, 중요한 자유인데요안 아, 아. 들어갔어요. 자, 이렇게 되면 이제 경기 모릅니다. 골밑, 블락샷 자, 20여초. 받아줘야죠. 아, 머리로, 수비 타이트합니다. 머리로 받아주면 안 되죠. 오, 오, 오 네. 지금 팀파워 상황이 아닌가? 저희 저희 전광판이 너무 멀어가지고. 네. 제 시력이 1.5인데도 안 보이네. 네. 네. 어, 팀파워 상황은 아닌 것 같아요. 네. 자, 제가 봤을 때 케페우스 이제... A는 시간을 다 활용하는 게 중요합니다. 네. 지금 자. 섣부르게 공격을 하면 상대편에게. 공격권을 넘겨주기 때문에 네. 시간을 다 활용해야 되는데 저렇게 아 시간이 없어요. 아 라인을 벗어납니다. 뭐 너치를 못하더라도 상대편에게 공격권을 안 주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네. 시간을 다 쓰는 게 중요한데 뭐 그래도 많이 쓰긴 했네요. 1초 남았으니까 네. 안 들어갔죠. 자 이렇게 되면은 연장 2분을. 예. 좀, 네. 아, 이럴 경우는 연장 2분인가요? 네, 차에 어. 가서 연장을 좀 가져와야 될것 같아요. 그러니까 본인이 그 영화에서 되게 좋아하시는 거죠? 네, 예. 자주. 예. 자주 하는 거죠. <웃음> 가장 좋아하는 연장은 뭡니까? 아니, 말 나온 김에. 네, 가장 좋아하는 연장은, 네. 저는 제 스타일은 오한마죠 아, 오한마 <웃음> 어, 요즘은 숟가락 많이 들고 다니시던데, 연장으로. 먹방하실 때. <웃음> <웃음> 그죠. <에. 웃음> 요즘 또 먹방 꽤 꿈나무 에. 아니십니까? 근데 사실 이제 다이어트 해야 돼요, 저. 가 네. 그래서 먹방을 이제 포기 해야 될 때가 된것 음. 아니 아그낚시때 것도 요즘에 또 네, 많이 하시니까 낚시를 워낙 좋아해가지고 요즘에 음. 네, 그래서 뭐 진짜 영광스럽게 도시어 s 에도 출연하게 돼서. 어 맞아 맞아 h e 네. 네, 목요일날 10시 반. l d r e n are getting this oh y e 외곽에서 두 점을 시도했는데 들어가지 않았고요. 그리고 2점을 먼저 내는 팀이 이기는 거기 때문에 네. 첫 골을 어느 팀이 넣느냐가 굉장히 승기를 잡는 데 되게 중요한 분수령이 되지 않을까 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2점 음. 넣으면 와! 네, 이렇게 와, 다 이렇게 경기 끝나네요. 네. 와, 지금 멀리서 쐈거든요. 네. 예. 음. 야... 보시죠? 되게 그 터프한 과정이었는데 멋지게 또두 점을 만들어내면서 케페우스 팀이 또 승리를 가져가게 됐습니다. 자, 두 번째 경기까지 만나봤고요. 저희는 조금만 쉬었다가 돌아오겠습니다.